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에 재미있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미있게 봐 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와, 와, 미쳤다. 오칼렉 이중왕 부시. 오갈렉 이중왕 부이. 와, 아니, 얘도 미쳤네. 근데 저 잠깐만, 이거 이거 잘못하면 죽을 뻔했네. 이거 아니, 아니, 조개조대 쳤어. 샤니 헤어 푸는 거 말곤 없어. 솔직히... 헉! 몰라... 내 손엔 떠났다. 얘는 내 손엔 떠난 친구야. 어떻게 안 되냐? 그게? 못죽이나? 죽이는 그림인데 죽인 것 같은데? 와 개불상해 와, 와 진짜 존나 불쌍하다 이거 몰라 몰라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 몰라 오케이 승률 쌍누나 때문에 올라가게 올라갔어요 왼쪽 누나 툭 치고 이제 오른쪽 누나 툭 치고 천보대 치면은 여기 씹혔고 이제 천보 까면서 쑥쑥 쑥쑥 쑥쑥 쑥, 쑥 치고 무나가 치면서 천보대 지금 까면서 어떻게 친 다음에 왼쪽 누나 맞고그 다음에 오른쪽 치고 쑥쑥 쑥. 567 396 어매 아, 67 <웃음> 에바 에바 와우, 와우, 와우. 내가 뭘본 거지? 아니, 이거 사기, 이거 선 넘었지. <웃음> 아니, 이거 사기, 이거 선 넘었지. 야, 반반, 딱 반반. 진짜 한번 더, 진짜 한번 더. 대발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哦好厉害나好厉害哦好지 <웃음> <웃음> 진짜! 好아害哦好厉害哦好厉害哦好厉害哦好厉害哦好厉害哦好厉害哦好厉害 아, 지만. 어림도 없죠. 이거 당하고. 잠깐만. 잠깐만. 이치지 않아. 차라리 카드가 치지 말지. 안 쳐도 이기는 건데. 자리 부족해서. 저급이지률 1.8%거든요. 징계 문제가 아니야. 뒤지는게 문제지. 아니. 나 0.2 푼인데 죽었어. 죽었다. 0. 아 이거 황금 어떻게 돼? 이거 황금 어떻게 돼? 황금으로 복사해? 오 황금 화스위드 그럼 이거 전함 쓰는 거는 안 되겠네. 무조건 리본 같은 거야겠네. 해 이렇게 안 죽었네. 아 잠깐만. 이거 팔자. 이거 맥스나, 맥스나 필요 없으니까, 맥스나가 잽대배라고 남겨놓고, 요거 팔고, 황금 액무 두장 갈까? 그렇지. 아, 선박 침이 이겼어. 선박 침 이겼어. 선박 침 이겼어. 아, 당연히 맥스. 어, 3골 왜 남았지? 몰랐어. 아, 몰랐어. 몰랐어. 급했어. 급했어. 다른거에 걸어, 다른거에 그리고 실력으로 그냥 걸어 하... 그냥 뭐 도발이 걸려있잖아 어? 도발이 이미 걸려있는데 <웃음> 재밌네 게 싸움은 더 좋지. 아, 반칙 쓴다. 어, 좋아. 다시 성공했어. 아, 이거 손해 보네. 상황이 예카드가 돈을 무료로 다카드 돈을 조하고고 잠깐만, 이거 되냐? 어, 아, 씨안 돼. 아, 씨. <웃음> 아, 나 진짜. <웃음> 아이씨. 나이스. <웃음> 하나 못했다. 한복각이안 되는 것 좀. 오지가 제일 문제긴 하네요, 일단은. 다른 애들은. 모임 필드에 나간 걸로 처리되나 <웃음> 아, 필드에 나간 거야, 이거. 나가, 필드에 있는 거 같아요. 대답해야 되나, 이거?